자, 지난 시간 6기에 나타난 하늘의 모양과 땅의 모습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성경 구절절을 살펴보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또 다른 미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요. 과학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하나씩 밝혀내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기로 본 창조와 개시 세 번째 시간 6기로 본 창조의 비밀, 바람과 비, 우박 창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비밀 중에서 바람, 비, 이것들의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발견되고 확인되었는지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눈과 우박 창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기 28장을 보면 욕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사마임, 복수형이죠. 하늘들 아래 모든 것을 살피시는데 바람도 무게가 있어서 이것을 정하고 물의 양도 무게를 달아 고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러니까 공기,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을 했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이 기압의 차이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죠. 그럼 이 바람,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물체를 들면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형태를 볼수 없는 공기는 무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과연 이 성경의 말씀처럼 바람,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가 정해져 있을까요? 6기 28장 2 5절을 보면 바람, 즉 공기의 무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기에 무슨 무게가 있겠나 하고 믿지 않았는데요. 수천년이 지난 1640년에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는 실험을 통해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밝혀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토니첼리는 수은을 이용해서 기압의 존재를 증명했고요. 공기의 무게, 압력을 잴수 있는 기계를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 공기의 무게를 표현하는데도 토니첼리의 이름을 따서 토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죠. 토리첼리의 측정에 의하면 지구 대기권 내에 전체 무게는 약 5,600조 톤이고요. 사람 한 명에게 미치는 무게는 약 20톤이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은 지금도 태풍의 경로나 발생 원인, 바람의 움직임을 증명하지 고 못하고 있지만 전도사는 바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바람의 기압차와 변화로 일어나는 공기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현대과학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바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바람이 기압차의 변화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민수기에서 바람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출애굽기 15장 10절을 보면 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비가 섞인 폭우는 밀실에서 나오는데 바람의 곡관도또 나옵니다. 또 바람과 마찬가지로 안개와 번개를 만드는, 어,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편 기자와 예레미야 10장 13절, 그리고 51장 16절, 이세 곳이 동일하게 이렇게, 어,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성경에서 동일하게 번역된 시편과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각각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안개, 구름, 수증기가 모두 그 죄송합니다. 수증기가 모두 어히브리 원어 나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바람을 곳간에서 내신다. 보고들로부터 끌어내신다에서 곡간과 보고는 6기 37장 9절의 밀실을 뜻하는 해테르와는 전혀 다른 오차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르라는 단어는요 보관소, 창고, 곡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병기창 그러니까 무기고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곡간 그러니까 창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에녹서에도 바람의 창고와 우박의 창고, 구름들과 안개의 창고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성경구절과 에녹서에서 천둥, 번개, 비, 우박, 서리, 이슬, 바람 등 우리가 흔히 자연현상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들이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불게 하시며 모으시고 조절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처음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루하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중 어, 영에 해당하는 단어 루하흐는요 구약 성경에 389번이 나오고 영으로는 237번 그리고 152번으로 152번은 숨, 바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영과 바람이라는 단어를 아주 밀접한 관계로 혼영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로 번역이 되고 영, 바람, 성령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 운행하신다 라는 히브리어는 메리헤펫으로 움직이다 운행한다 라는 뜻과 함께 피엘형으로는 알을 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 닭이 알을 품듯 생명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은 후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말은 네샤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어, 네샤마라는 단어는요. 호흡정신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루하우 엘로임이라는 하나님의 영 아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음으로써 네피쉐, 네피쉐하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하늘의 내 바람도 역시 루하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이 바람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천사의 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사 어, 예수님께서 그 니고디메가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때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언뜻 보면 너무나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바람은 영으로 바꿔 읽으면요 그 뜻이 명확해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이 성령이라는 헬러 단어도 역시 요한복음에서 바람과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강한 바람 역시 헬라어 언어를 보면 포노에라는 단어로서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와, 푸뉴마나 바람호흡을 뜻하는 포노에 모두 푸네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과 신약 모두 바람이 영을, 의미기도, 영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 바람이라는 단어는 요 영과 호흡. 모두 루하우, 포니마로 사용돼서 꼭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6기에는요,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구 표면의 70%인 3억 6,100만 평방미터가 바다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과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은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양의 97%를 차지하는 137경 톤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물의 양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불변의 양으로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이 물이 여러 가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어떤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을 경우 차가운 물이 더 무거워요. 그 이유는 바로 물 분자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열을 가하면 분자 활동이 활발해져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물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죠. 반대로 열이 떨어지게 되면 분자 활동이 거의 없어져서 분자들이 서로 모여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적어지고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한 양의 물의 무게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얼면 부피가 줄어드는데요 물은 섭씨 4도일 때 부피가 가장 적고 그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음이 되면 10% 정도 부피가 늘어나고 무게는 변하지 않으면서 부피만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가 높은 만큼 무게가 가벼워져서 얼음이 물에 둥둥 뜨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얼음물을 컵에 받아 먹을 때도 알 수가 있죠 만일 얼음이 물보다 무겁다면 그 못이나 어떤 그 호수의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곳에 사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될 텐데요. 이 얼음은 물에 뜨기 때문에 그 빙산의 그 밑에서도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운 공기로부터 이 얼음이 열을 전달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깥의 차가운 공기로부터 물속의 생물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물의 상태를 발견한 최초의 또 과학자는요. 탈레스인데요. 탈레스는 물질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 물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형태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습니다. 약 4천 년 전에 살았던 욥은 물의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한다고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욕기 14장 19절을 보면 물의 침식작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린다. 정확하게 침식 운반 퇴적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욕기 28장에서는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6기 36장에서도 요 비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진다. 그 물방울들이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는 이라 구름은 수증기로 물방울을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바로 물의 순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16, 17세기 때 페로와 마리오트의 그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이 증발, 은경, 강수의 과정을 6기에서 엘리우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서에도 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물의 이런 현상을 알아낸 것이 불과 몇백 년 전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학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증발, 응결, 강수라는 이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수증기가 모인 구름이 무거워져서 비가 내리게 된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가 내리죠. 그런데 성경은요. 비는 이렇게 구름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내린 창세기 8장 2절의 비는요.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비가 그쳤기 때문에 비가 그칠 때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사기 5장 사설을 보면 하소랑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승전가를 부를 때 드보라와 바락이 하늘들에서 내리는 물과 그리고 구름에서 내리는 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기 37장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비가 내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아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하늘의 물과 땅끝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비를 구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 비는 현대과학이 증명한 물의 순환과정을 통해 내리는 비와 하늘들 그러니까 궁창에 하늘 창이 열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리는 비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구름은 수증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과학은 만들어진 것이라고 과학이 말하지만요. 비가 아니고 욥기와 시편 전도서는 분명하게 물과 구름 또 어, 비와 구름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도 보면은 완전히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사기에서의 그 어, 오장 사절의 말씀 역시 그 하늘의 물, 구름의 물 구분을 했고요. 이때 이 물은 똑같이 그 마임 물 홍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비라고 할 때는 히브리어 원어 스쌤 그러니까 소낙비나 폭우를 사용해서 이 궁창 위에 물, 그러니까 사사기 5장 4절에 하늘에 물이 내렸다 할 때는 궁창 위에 물이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내린 그 하늘의 창문이 내리고 열린 그 비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또 26장 26절 후반기에 보면 어,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하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성경으로 보면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이라는 개혁개정의 표현보다는 천둥이 번개를 위해서 길을 정하셨다라는 이 킹제임스 버전의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6기 38장 25절에서도 38장 25절에서도 어요베에 누가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주었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이때 개혁개정의 우레와 번개, 킹제임스 버전의 천둥의 번개에는 6기 28장 26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콜 그러니까 썬더볼트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번개나 번개가 아무데나 막 치는 게 아니고요. 번개가 분명하게 가는 길이 있다는 라 것인데요. 번개는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전위차 그러니까 기압차 때문에 생기고 90% 이상의 번개는 구름 속에서 치게 돼요. 가끔 구름과 이렇게 땅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벼락이라고 부르죠. 번개 중에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가 바로 벼락입니다. 근데 벼락에 칠 때는 땅을 향해서 곧장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과학은 번개나 벼락이 마치 고성능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공중에서 공기 저항을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전류가 가장 빨리 흐를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번개의 길을 창조주 하나님이 어 내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와서 이제 미국의 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연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번개가 전기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필뢰침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번개가 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이제 정보 교환이 이제 전파의 매체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양한 전파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전파라는 것은 일정한 파장을 갖고 있는 빛 에너지예요. 그 파장에 따라서 이제 라디오파, 마, 마이크로웨이브파, 그리고 적외선, 가시광선, S광선, 그리고 감마선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각 파장은 그 파장 특유의 특성이 있어서 그 파장의 특징을 살려서 원하는 정보를 실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수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인류가 최초로 이 전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이 번개를 통해서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연을 이용한 실험 때문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번개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37년 이제 미국의 과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모르스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언어를 정기적인 보호로 바꾸는 전신기를 발명함으로써 결국 이제 욕기서에 기록된 번개에 대한 의문이 과학적 실험 방법으로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기 36장 30절과 32절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번개를 통해서 만민을 증벌하신다 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번개를 통해서 음식,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말씀은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과 능력까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엔녹서에도여 번개가 떨어진 곳에 번개, 섬광 사이에서 분할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풀리지 않던 이 번개에 대한 이 의문이 최근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현대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밝혀내는데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이나 비료를 농작물에 뿌리죠. 하지만 산과 들이 있는 나무와 풀들은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이렇게 유지되는 데 가장 필요한 그 단백질이 질소로부터 얻어지고요. 번개가 많은 양의 질소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식물과 곡식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질소를 땅위에 식물과 곡식에게 풍부하게 내려주신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식물과 곡식을 통해서 이 욕기의 말씀처럼 풍성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은 공중에 떠다니고 있고요. 공기라는 두 종류의 힘에 의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기 37장 16절에 구름이 균형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이라는 그 인간의 사고방식에 비교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면 이것은 사실이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비우고 또는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어떤 사적인 해석이나 옛사람들의 뜻으로 나오지 아니었고 성령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천지가 모두 하나님의 규례대로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증된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지만 요기 38장 22절처럼 이렇게 눈곱간, 우박창고에 대한 것들이 등장을 하면 전혀 납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현대과학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허블망원경도이 우박창고를 찍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욕기의 단순한 시적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창고에 대해서는 에녹서에서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우박과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로 종종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소돔과 고무라에 떨어진 유황과 불이 마타르, 비처럼 내렸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애굽 땅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 중에 일곱 번째가 바로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불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렸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재앙을 말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본그 애굽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그 바로의 신하들은 그 종들과 짐승들을 모두 집으로 피하게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종들과 짐승을 들에 그대로 둠으로써 우박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우박에 섞인 그 재앙, 우박이 섞여서 내린 그 우박 재앙이 어땠을까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이 우박이 얼마나 맹렬한 기세로 내렸는지, 불을 내려 땅을 달리, 땅에 달리게 하다라고 23절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라는 또 24절의 말씀으로도 이 우박의 맹렬한 기세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쉬지 않고 퍼붓는 이 퍼붓는 살인 우박으로 어 애굽 사람들은 귀야말로 집에 있어도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우박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본 전투에서는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함으로써 가나안의 왕들이 기본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이 기본을 구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무기로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박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에벤이라는 뜻으로 돌 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우박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바라드와는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박 창고를 전쟁에 위해 준비해 놓았다는 그 말씀이 사실 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이 기본 전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기에서는 이눈 곡관과 우박 창고를 환란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해 이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눈과 설이 우박이 던져지고 바람과 물이 흐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게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으로 큰 우박덩이 심판이 내려지는데요. 평강이 없는 예루살렘을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입만 채워지면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고요. 잘못된 공권력과 사회의 이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 시대의 가짜 사군목사들이 바로 이 회칠한 담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라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런 잘못된 이 거짓 목사들 이들이 바로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거짓 목사들인데요 이런 목사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라 말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더라도 11절은 인터넷 뱅킹으로 꼭꼭 보내야 된다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헌금의 이름도 쓰지 않고 심지어 교인의 헌금으로서 목회를 하지 않는 교회 진작의 환란을 대비해서 가정교회로 훈련시키는 그런 깨어있는 목회자는 오히려 대변 예배를 금지하는 것에 지금 정부와 맞서 싸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과 돈 앞에 거짓과 위선을 위선의 말씀을 섞어서 주님의 양들을 미혹시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사꾼 목사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라는 것을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어요 육기를 보면 눈과 우박 창고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이것들을 환란의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유백에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어를 보면 적과 원수에게 정한 시간과 때 파멸의 날 전쟁과 학살의 날이 있을 날에 있을 전쟁의 그 무기로 이것들을 비축해서 남겨두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럼 정말 이런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전쟁의 기록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우박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게시록 8장 첫 번째 나팔 제형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풀이 다 타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도 미그님이 앤 하이마라는 피 섞인 우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이 사용한 아람어 번역본을 보면요. There was hell and fire mixed with water. 피 섞인 우박이 아니고 물 섞인 우박이에요. 여러분 피와 물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물 섞인 우박이 왜 내리는 걸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창조과학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궁창 위의 물은 이미 모두 없어졌다고 라 얘기를 하지만요. 성경은 여전히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 환란일 때물 섞인 우박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사기 5장 공창의의 물과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자, 11장과 이제 16절 말씀에서도 이제 일곱째 대항에서 큰 우박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1장 19절. 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계와 함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우박 창고가 있다는 말씀이죠 6기에서 이런 우박을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출애국과 여우수와의 그가난안 정복대에 우박이 쏟아졌음을 우리가 보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우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큰 우박이 있더라라는그있더라의그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어, 이게 시작되어지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어, 일어나다라는 뜻이, 가, 뜻을 이뜻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서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재앙으로 큰성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악마의 삼위일체인 마귀, 그러니까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그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와서 말로써 천하의 인문들을 꼬셔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토 평원으로 모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재앙인이 일곱 번째 대접에서는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있어 각 섬과 산악이 없어지고 한 달란트 그러니까 약 30킬로에서 60킬로 정도 되는 우박 심판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시록 6장에서는 피 섞인 우박물이 땅에 쏟아졌지만요. 16장 대접 심판에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대환란의 종지부를 찢습니다. 그래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전쟁의 마침표는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잡혀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마귀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게 됩니다. 또 그러면 끝까지 남은 자, 믿음의 승리자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스리는 별이 돼서 천년 왕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시록은 그냥 상징일 뿐이라고 말을 하거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우리와는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걸, 결코 꾸며진 설화나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큰 맷돌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큰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든 자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복의 때예요. 보복의 날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피해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루세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예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지만 노아의 가족의 외침을 비웃거나 어, 전혀 이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못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다 죽게 됐어요. 또소돔과 고무라의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롯의 그두 사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라 롯이 말을 할때 장인의 말을 비웃으면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 삶의 재미에 빠져서 과학 문명의 위력만을 신뢰하면서 이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비웃고 어, 전혀 과학을, 과학만을 믿을 뿐 성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은 현대 과학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면서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을 비웃고 인간 스스로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은 이미 신의 영역인 인간을 복제했고요. 인공자궁, 복제인간, 유전자 편집 등 하나님의 창조에 발을 디딘 인간의 과학적 욕구는 인간과 동일한 외모, 기능, 그리고 직접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AI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이라는 문명의 옷으로 인간과 흡사한 인격체를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처럼 인격을 지배하려는 그 욕망은 사실 우리의 원죄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 죄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루시퍼 사탄은 원래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 하나였지만 결국 교만과 욕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죄예요. 그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는 무엇일까요? 뱀의 미혹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근본적인 이유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의 자리를 떠나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 자리에 를 올라 자리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바로 죄의 근본이었고 사단은 자신과 똑같은 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죄의 사슬에 묶어 자신과 같이 지옥에 가는 동행자로서 묶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6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유배에게 직접 욕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창조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창조주로서의 전능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이기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임을 또 깨닫게 하시는데요. 겉으로는 진짜 같지만 나중에 겪어 보면 가짜로 판명될 때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주님으로 오시게 될 그 심판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종교생활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강조하고 설교하지만요.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진정한 회계를 촉구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회계는 나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내 방식대로 사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에게 하나님의 고난 중에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인이었지만요. 고난을 받았고 이것은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기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사탄의 죄, 아담의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켜서 철저한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창조의 하나님부터 인간의타락 예수님의 피의 구속과 부활,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이 진정한 복음 요소에서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 정치인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몰상식하고 예배가 평화는 줄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면서 방역 안전지침에 따라 질서있게 진행되는 대면 예배는 금지하는데 룸사랑은 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네, 물론 예배는 내가 있는 어떤, 곳에든,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에 진짜 예배가 금지되고 진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우리가 가짜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지금 가정에서 지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대비해야 하죠. 하지만 국가가 정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할 때 국가의 지시라고 따르라고 명령하면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에 위에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항하여야 하고 불복정의 대가를 만약 받아야 한다면 바울과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피를 흘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겸손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예배금지 행정명령을 거부한 미국의 존메가다 목사님의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평화는 줄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고 이 말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음을 지금 통탄해야 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생명은 과학이나 의학, 방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진짜 생명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육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환란과 교정과 전쟁의 날을 예비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요. 이것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서 우리가 피정어림을 알고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날들을 위해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마지막 환란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남은 자가 돼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자 심판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뜻댓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지막 때심판대 앞에 설 것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열배로 준비해서 위의 면류관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